다음은 오늘 종회의 개최지인 충주시 조기영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오.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장 조기영입니다. 2019년도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 대회가 개최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주에서 제4차 세계무예 마스터십위원회 WMC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총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회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반기문 IOC 윤리위원장입니다. 고종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님, 자이칭뉴 IOC 부위원장님, 라파엘 키울리 가이스크 회장님, 스테판 박스 가이스크 부회장님셀 드리온 서정진 회장님, 이동석 부위원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 충주시민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받습니다. 충주시는 그동안 유네스코 국제무연센터 창립,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등 출통국도와 순발을 맞추어 세계 무예 마스터십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충청북도 WMC와 함께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세계 무예인들이 잠시인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개최됩니다. 충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인류 무형 유산으로서의 위예가 다음 세대 전승이 되고. 세계 무예 진흥을 위한 역할을 가할 수 있도록 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모든 대회 기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4차 경기총회에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공원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시의 동진영 실장을하면사였습니다